내가 꿀미남이라서 아. <웃음> 원래 좀 미남 앞에는 좀두려있 <웃음> 집에 가고 싶어 코골이를 <웃음> <웃음>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? 안 됐죠 <웃음> 계속 강조하지만 호흡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물론 누구나 호흡의 문제가 되면 당연히 해로운데, 인산부한테는 특히나 더 태아를 내 몸에서 성장시키고 있는 인산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. 자, 첫 번째, 이제 산모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산소 부족이죠.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, 코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잠이 깨는 현상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장기간 지속되면 어, 혈압이 오르고 깊은 잠을 못 잠으로 인해서 생기는 호르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모한테도 문제지만 스키테아에게는 엄청난 세포 분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거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면은 좀 사람하고 안 맞겠지만, 자 흡기 밸브에 나뭇잎이 하나 걸쳐가지고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굉장히 불완전 연소가 돼서 연비가 확 떨어지죠. 네. 그처럼 우리 세포가 그 분열을 할때 굉장히 지금 오르막길을 올라 힘을 막 써야 되는데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 태아에게는 굉장히 어, 에너지 부족 상태로 인해서 세포 분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뭐 굉장히 알고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. 네,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리. 태교할 때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뭐 모자르트를 듣고 뭘 하든 뭐 되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려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코골이 소리를 밤마다 <웃음> 아이에게,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들려준다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때 얼마나 <웃음> 그러겠어요. 그래서 그 이제 소리는 파동이잖아요. 네. 파동이 나한테 유익한 파동이면 릴렉스가 되고 편안해지지만 그래서 그런 막 불규칙하고 소음 같은 이 파동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보면 아 이거 심각하구나. 음. 아이에게는 정말 작은 하나도 더 좋고 잘해주고 싶은데 우도치 않게 아이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야 이거는 그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따로 자요 <웃음> 애랑 배속에 있는 애를 어떻게 따르요 <웃음> 애랑 따로 분리가 되나요? <웃음> 아니 지금 산모 구구를 보고 있었거든요 <웃음> 애기의 스위치를 꺼놓는 거야 잠시 <웃음> 어. 어. 그러면 이 고고리가 네. 산모 건강에 해롭고, 네. 결국은 태아에게 어, 폭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네요. 네. 음. 아이고, 네. 심각하죠. 네. 그러면 그 임산부 저호흡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, 이 네. 저호흡은 왜 오죠? 네. 그러면 임산부 저호흡이 아까 위험하다고 하셨는데, 네. 그 저호흡이 오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? 네. <웃음>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. 눌라 늘러, 눌라 눌라. 저한다